아, 봤는지 너무 오랜만에 하나, 하 하나, 하 하나, 하잘해봐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도 없었으면서 나 하나, 하나, 하다나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나, 하 야, 이거 실좀 까봐. 못 가겠어. 바늘 너무 작은데? 야, 야, 반지꼬리 없니? 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? 마스크 만들게. 체크, 체크무늬가 아닌데? <웃음> 체크무늬 마스크 원단이 어딨어. 오너 똑똑하다 이 이렇게 나이 끝에를 이렇게 각자 하고 그럼 얘도 똑같네 얘도 똑같겠네 리마 리마 나와봐 같이 할 일이 생겼어 와. 내가 이걸 꿰맬테니 너가 얘를 꿰매봐봐 <웃음> 가위 있어? 실을 잘라야 돼 여기 있잖아 여기를 꿰야 돼박음질 해야 돼? 아 그냥 꿰라는 거구나 바느지 너무 오랜만인데 나는? 아우 이거 완전 뭐만디면디라지 파스 대식인데? 파스? 아안 <웃음> 맞는데? 그냥 하는 거야? 맞춰서 최대한 여기를 음. 한다고? 음. 그거 아니야? 아니지 여기를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거래 음. 나도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 근데 후니가 아니랬어 음. 주요 과목만 더잘 듣는데 아니 뭐 나 완전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? 좀 끼워서 야 돼. 너랑 나랑 방법이 다른 거 같아. 아! 이렇게 했어야 됐나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? 아닌데? 여기 보면은? 그치? 간격이 얼마 정도래? 그거 안 써있어. 그냥 맘대로 하는 거야? 완전 촘촘하게 아 어, 그리고 남성용은 여성용이라 돼 있는데 남성 여성용이 어떻게 알아? 공용 아니야? 이렇게 하면 입에 닿을 때 이거 뒤집으면 이게 자꾸 닿지 않을까? 이렇게 이렇게 몰라? 손대가 더 못일 것 같은데? 그치? 근데 이거 빠를 수 있잖아 면이라서 효과가 아, 있나? 네.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면 마스크는 효과 없다던데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거 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스크도 살돈 없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. 와, 마스크 달라. 만들어. 나 반지 실수한 거 같아, 리마. 네? 응. 쟤너 닮았다. 뭐? <웃음> <웃음> 뭐가 날 닮아? 사람. 이 사람? 응. 엄마 닮았는데? <웃음> 몰라, 닮아. <달라. 웃음> 엄마 닮았어. 유리 닮았어. <웃음> 엄마 닮았지. 외할머니 닮았어, 정확히. 둘이 닮았다 그 닮은 사진 보여줄까? 엄마 닮았는데? <웃음> 응 둘이 닮았다 <웃음> 엄마 닮았다니까 근데 네, 안 예쁜데? 뭘안 예뻐? 손이? 손톱 손톱이, 손톱이 왜? <웃음> 지금 응. 손톱 이미지 메이킹 손톱 메이킹 하는 거야? 아니 안 예뻐 오늘 다시 화려고했던 어. 말이야 만들지 <웃음> 못해 나도야. 배고프다, 슬슬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 맛이 없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맛있던데, 항상. 걱정하게 하려다가 실수하고. 야, 근데 너는 진짜 잘했다, 나는. 만두피 같아, 지금. 이거 봐. 이 만두피야. 만두피래, 진짜 만두피 같아. 어디가, <웃음> 진짜.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, 것인가, 혹시? 이렇게 한거 맞는 거 같아. 아, 이거 후니가 하면 잘할거 같아.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<웃음> 완전 너다 <웃음> 계획 짤 때도 있고 몰아서 할 때도 계획을 또. 짜봤자 몰아서 하잖아 너. 몰아서 하는 걸 계획 짜서 하는 거니?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 이건? <웃음> <웃음> 언제 몰아서 그때 뭘할일를 짜는 거지? <웃음> 아 웃기네. 잠만 나 진짜 망한 거 같아. 이거 받으시는 분 어떡해? 불쌍해서. 커피리면 응. 그 많고 많은 귀여운 예쁜 것들 중에서 내가 한 것. 그래도 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시면 감독.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나요? 꿈이 꿈꿀 때그 꿈이야? 응. 아니면 꿈꿀 때 꿈이야. 꿈꿀 때꿈이랑 꿈꿀 때꿈이랑 같은 말이잖아. <웃음> <꿈이야>. <웃음> 뭔 말이야? 아니면 잘때 꾸는 잘때 꾸는 거겠지. 나는 현실이랑 어우러지는 경우가 많아.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 정도? 음, 어. 이거 저. 럼 ENFJ야. 인기쟁이래. 너? 니가 <웃음> 사교형인 사람을 한 마디로. 아, 나 언변능숙형이야. 아닌데? ENFJ면 엄마랑 완전 다르지 응. 나 정의로운.. 무슨.. <웃음> 정의롭다 나왔어 무슨.. 림이 사교적인 외교관이래 아빠.. 아빠 궁금한가 보다 아빠? 어, 엄마한테 뭐냐고 저거 물어 아빠 한 해볼까? 아빠 해보라 해봐 내가 질문해서 아빠가 하는 거지 응. 해봐 해봐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시면 돼요 어.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직하게 답변해야 되고 <웃음> 가능하네 <가능한지. 웃음>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래 가능하면 답변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<웃음> 왜데려봐 아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. <웃음> 어려워하지. 어려워요? 고민 중인 거예요? 어려운 <웃음> 거 같은데? 아빠 소개하는 거 어렵지? 어렵대 엄마가 <웃음> 아빠 막가졌나 <웃음> 아빠 어려워요? 아빠 어렵지? 아빠 지금도 약간 카메라 1, 2, 3 중에 4번 4번? 4번, 4번 하지 말라는 거 너가 아무래도 나보다 성태주가 훨씬 좋아 똥손인데 똥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니큐를 어 맨날 발라? 오이야너 오! 잘했다 하나 더해